알티마 CVT 오 교환입니다 있고 시동을 끄고 팬을 이용해 오일 온도를 떨어뜨려줍니다 지침서상 명시된 드레인 온도는 40도 미만입니다 드레인 플러그를 개방해 기존 미션 오일을 배출합니다 오일 상태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시간은 충분히 들여 배출해 주고요 기존 오일 필터와 하워진 가스켓을 제거합니다 신품 필터와 하우징 가스켓의 모습입니다 모두 닛산 정품으로 준비했으며 필터의 경우 손가락 정도의 작은 크기이긴 하지만 교체 가능하게 설계한 점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신품 필터와 가스켓에 신류를 발라줍니다 하우징 고정 볼트를 손으로 돌려준 후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체결하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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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링 작업을 감안한 용량을 넣어 주고요 시동을 걸고 신유가잘돌도록 변속을 진행합니다 피단의 위치 후 레벨링 작업을 시작합니다 과주입된 미션 오일을 배출합니다 오일이 주르륵 흐르다 뚝뚝 떨어지기 시작할 때 재빨리 플러그를 체결합니다 레벨링 작업은 규정 온도 범위내인 40도에서 마무리하였습니다 체요 알티마에서 배출된 CV2 오일의 모습입니다 좌측은 기존 사용료, 우측은 레벨링스에 배출된 오일로 우측이 현재 차량의 오일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체된 부품들의 모습이고요 시운전을 다녀온후 작업 부위 확인 및 작업 관련 폴트 체크 후 출고합니다 모두 깨끗합니다 이상 닛산 알티마 CVT 올교환이었습니다. 해당 작업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하단 더보기 예약 안내 링크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